대진대학교 T-WIN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T-WIN 시스템은 창의융합 인재양성관리 시스템으로 핵심 역량 진단, 비교과, 상담, 대진 여지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대진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T-WIN을 클릭하면 창의융합 인재양성관리 시스템인 t 윈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포털 대진 시스템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t 윈 시스템은 상단의 메뉴바와 소개 이미지, 전문 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센터, 공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는 진단센터, 핵심 역량 개발, 전문 상담센터, 대진여지도, 채용정보, 취업정보, 포트폴리오, 마이페이지,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T-WIN 시스템에 대한 소개 이미지와 주요 상담 바로가기 및 나의 상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조회와 찜한 교과, 찜한 비교과,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추천되는 비교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대학에서 시행되는 진단 바로가기 및 진단 결과를 조회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WIN 시스템의 진단센터를 눌러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진단에 참여하면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진단센터에서는 핵심 역량 진단, 학습 유형, 대학생활, 워크넷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진단 결과는 진단 완료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력하여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개발은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교과 정보 조회와 비교과 신청, 비교과 내역, 자기주도 활동 등의 프로그램 조회와 신청,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과 정보 조회에서는 각 역량별 교과 정보와 성격별 개설된 정보를 조회하고 찜하기를 통해 수강신청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 신청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를 조건별로 검색하거나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을 클릭 시 신청 현황, 마일리지, 역량 점수, 연계 프로그램, 지원 혜택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 및 팀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과 내역에서는 학생이 신청,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대기신청과 승인여부,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격증, 어학, 봉사활동에 대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취득 자격증명, 해당 날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센터에서는 지도교수, 학생생활, 취업관련, 학사,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 상담 이력을 통해 진행 상황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 상담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담 시 교수님 성함을 선택한 후 가능한 해당 날짜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상담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문상담센터의 심리상담, 학생생활상담은 방문상담과 온라인상담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상담은 상담시간에 예약 가능한 시간을 검색하고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상담의 취창업상담으로 전문상담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의 학사상담과 병무상담, 성희롱, 성폭력 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상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담 이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상담 현황 및 온라인 상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에서는 교내로 의뢰 들어온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포트폴리오에서 등록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에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정보, 자격증 정보, 직업방송 동영상, 기업 정보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나의 모든 활동을 확인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공유하기, 출력하기를 통해 외부로 보내거나 채용 정보에 있는 취업 지원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버전별 설정과 대표 이력서, 대표 자기소개서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타입은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템플릿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 비교과 이수 내역과 등록한 첨부 파일 확인이 가능하며, 역량별 활동 성과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는 역량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현황과 획득 이력, 졸업 인증, 장학 현황, 교과 이수 현황, 비교과 이수 현황 및 활동 영역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현황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나의 역량별 획득 점수와 전체의 교과, 비교과, 기타 사항에 따른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인증 현황은 핵심 역량 인증 기준과 이에 따른 학생 개인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인증요건 충족시 인증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t 윈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